꼬리의 꼬리를 문어 한자였죠 이거 할 차례예요 이게 뭡니까 갓머리라고도 흔히 많이 얘기하죠 갓처럼 생겼다 그러나 이건 갓과 아무 관계가 없죠 실은 뭐냐면 은요 모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3000년 전, 3500년 전에는 이건 집 모양이죠 무슨 집이냐면 은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도 아니고 움집이에요 즉 유목민족이 이동하기 쉬운 그렇게 만들어진 움집 비슷한 글자로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글자입니다 폴대도 있고 이게 움집이고 이건 출입구죠 끈으로 메어 놓은 출입구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남명남자입니다 남쪽이라는 곳이 뭐겠어요 입구 만드는 곳이죠 남양집 그래야 햇살이 많이 드니까 바로 그런 집면에서 파생된 글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집면에서 들어가는 글자들은 다 집의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집 속에다가 여성을 집어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여자 여자 집에 있는 여자는 뭐겠어요 아내 또는 엄마겠죠 이거 하나 긋기도 합니다 집에 여자나 엄마가 있으면 편안하죠 그래서 편안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터리한 글자가 하나 나오니 집가 자예요 집가 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들어있어요 이 돼지시자거든요 이 원래 모양이 원래 모양이 아 지금 모양이죠 돼지시 멧돼지시자인데 이걸 넣는놓은 거예요 사람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옛날에 우리는 집집마다 똥을 먹는 똥돼지를 키웠다 근데 약간 좀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온 문을 쭉 뒤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거 두개 요게 비슷해요 요거랑 떳는 의미서 보면은 이게 뭐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것은 손 모양이죠 손 근데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 이것을 이렇게 써요 이 이겁니다 또 우자죠 손으로 우리 계속 또 만들고 만들고 하니까 이걸 또 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많이는 안 쓰죠 지금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버두자죠 것이한 것은 손에 손잡고 있는 거예요 노래도 있듯이 손에 손잡고 또이 얘기 나왔으니까 몸에 몸을 맞대고 즉살에 살을 맞대고 있는 친구도 있죠 어릴 때부터 이거는 법붕자라고 하죠 붕 합치면은 붕우 뭐 붕우유신 할때이거는다룰자가 아니라 항상 고기육자를 간단하게 쓴 것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세히 또해 드릴게요 이 또우자가 들어가는 것이 응용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또 있어요 또우자에서 찍 하나 꺼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킬 숫자 우리가 수비한다 할때수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옛날부터 집을 뭘로 지켜요? 내 손으로 또 심지어는 연장 하나 들고 지키겠죠 속에 들어간 이 모습이 마디촌인데 그것이 원래 옛날엔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맥할 때손 맥집을 때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금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맥집는 자리 여기 말입니다 이 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cm 좀 넘어요 그걸 1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초는 거리를 재는 단위다 특히 인체에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촌자 들어가는 자도 대부분 또우자처럼 이 손이에요 또 손수자처럼 손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이 여자 여자에다가 손을 붙여놓으면 무슨 자일까요 요즘 회사로 써놓으면 알기 쉽죠 종로자예요종왜 이게 종로자인가에 대한 설이 적국의 여자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많이 불어먹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손으로 문신을 새겨 가지고 너는 정시지방 가문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손으로 때려가면서 일시켰다 <웃음> 둘다좀 약간 무섭고 끈집어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손이란 말이죠 종이란 것은 일손 아니겠어요? 여자 일손이다 저는 그렇게 담백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파생된 글자들이 있죠 종로 자를 써 놓고 이런 여자가 힘을 써요 힘력자입니다 이것이 요걸 쓴 거예요 종이 힘을 쓴다 그게 바로 노력입니다 참 노력이라는 글자가 가진 에너지가 약간 슬프죠 노력할 때 노예예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노력하지 말고 글로 하자 <웃음> 글로 할때 로짜는 다르죠 사실은 요겁니다 요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글로 또는 공로할 때로죠 공로를 세울 때는 머리에 열정이 막 피어날 때죠 힘만 쓰는 게 아니라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 또 이런 글자도 있죠 이 노예노자에다가 마음 심을 다음면 뭘까요? 노예의 마음 노예들은 일 시키면 짜증나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시키는 주인 입장에서도 화나는 일이 많아요 자기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낼노자입니다 분노할 때그 노자죠. 자, 이 마음심은 옛날에 어떻게 썼느냐이 모양이 아주 좀 웃겨요.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이게 뭐였냐면, 은 심장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마음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심장만이 아니라, 간, 신, 비, 폐, 신, 오장 또 육부. 간은 짜증을 내는 것이고, 피해는 슬픔을 자극하는 것이고, 신장은 두려운 것을 느끼는 것이고, 심장은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등등이 쓰단 말이죠. 오장 육부 중에 제일 대장으로 쳐요. 심장을. 그래서 마음심 자는 이걸 썼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기도 해요. 마음이란 얘기죠. 마음. 이걸 길게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뭘 쓴다지? 이렇게. 심방변,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되니까. 이렇게 길게 썼던 겁니다. 그런 유사한 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글자 있어요. 싹 갈라놓고, 이게 마음심. 이게 뭐냐면은, 생각할 사자예요. 이상하죠? 이 받전자인데, 여기는. 이게 꼭 받전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구분하고 갈라놓은 거죠. 생각이란 것은 구분하고 갈라는 거거든요. 이게 좋을까? 이게 나쁠까? 잘못된 것일까? 그 비슷한 글자가 또 하나 있죠?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이건 또. 이걸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해요. 그다음에 밑에 이거 뭡니까? 아 여기 있네. 예, 네. 이거는 달월이 아니고 육달월이라고 거기 거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위자예요. 우리 밥통 위. 여기서도 구분하죠. 수분과 단백질과 지방과 등등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위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받전자 모양이 들어가는 것은 구분한다, 가른다 이런 의미가 많아요. 비슷한 글자로 이건 머리카락입니다. 이건 머리통인데. 이렇게 하나요또 그럼 이게 뇌자예요 뇌머리골래 근데 이렇게만 쓰겠는가 사람인자를 넣기도 해요 뇌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뇌자입니다 머리골래라고도 하죠 요즘 어떻게 쓰겠어요 역시 육달월 해놓고 요거는 개미열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사실 개미랑 관계있다기보다는 사람 머리털과 관계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머리꼴로 잇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번뇌는잇자또 다른 자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많은 자들이 흥미있게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